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47회 월요일 방송 약수 또는 제수 총정리입니다. 1045회와 46회에 어, 이 약수들을 보여드리면서 어, 작은 흠결들을 보충 보충으로 알려드리면서 어, 진행을 했는데 어, 도움이 되시나요? 어, 오늘도 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어, 약수 보여드리면서 작은 흠결들을 함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지난 2차에는 약수가 전멸을 했죠. 어 전멸했어요. 어 전멸할 시기가 이제 임박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냥 바로 어 전멸을 했어요. 어 오늘 이제 자료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1047회 유튜브 방송은요. 어 일요일날 어제죠. 어제 복귀 방송을 했습니다. 어, 오늘은 약수 또는 재수 총정리입니다. 어, 이 복귀 방송을 아직도 안 보신 분은 꼭 복귀 방송을 보셔야 돼요. 이 헌터의 자료가 어, 흐름이 어떤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지를 어, 꼭 확인하시고 어, 헌터 자료를 사용하시는 것이 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방송을 봐야 되겠어요. 어, 지난 해차에 이제 전멸을 했으니까요. 어, 전멸한 후에 어떤 흐름을 갖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어, 이렇게 전멸을 하고 나서 어, 2연속 이렇게 전멸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연속해서 전멸하는 경우 있는데 흔하지는 않습니다. 어, 연속해서 전멸하는 경우 는 흔하지는 않은데 이렇게 3연멸도 있고 4연멸도 있습니다. 삼연멸이 어, 두번 있었고요, 사연멸이 한번 있고, 이연멸이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그 전멸을 한 후에 그 개수, 저, 출하는 개수를 보면 어, 전멸이 아닐 경우 출하는 개수를 보면 어, 일반적으로 한개 내지 두 개가 출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세 개, 네 개, 세 개, 세 개, 여기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이렇게. 자, 세개 내지는 네 개가 출하는 경우도 있죠. 네개 출하는 경우가 한번 있고요. 어, 여기 세개 출하는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있었습니다. 어, 나머지는, 어, 전멸 후에, 어, 또 전멸을 하거나, 아니면, 어, 한개 내지 두개 출을 하고 있어요. 어, 요 흐름을, 어, 살펴볼 때, 어, 헌터는, 어, 이번 2차에도 전멸 또는 한개 또는 어, 두개 정도, 어, 두개 이내로, 이, 이하로 출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어, 전멸 또는 한개 또는 두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세개 내지 네개 출하는 경우는 이렇게 흔하지는 않죠. 어, 이게, 어, 한 눈에 이렇게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네개당한 달씩 지나간 겁니다. 이거 어, 그렇게 분리하면 이거 몇년치 돼요, 이거요? 복귀 자료 복기 자료가요. 그러니까 어, 적어도 5년 이상은 됐을 겁니다. 어, 그래서 이복귀 자료는 어, 신빙성이 있어요. 신뢰할만한 복귀 자료입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헌터 자료를 보시기 전에. 어, 어제 방송한, 일요일날 방송한 복귀 방송을 안 보신 분은 어, 꼭 복귀 방송을 보시고, 어, 헌터의 자료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어, 우선 먼저 어, 확인을 하시고, 어, 자료를, 헌터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어, 그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 그 좋아요. 왜 그러냐면, 헌터 자료가 자료에서 아무리 좋은 자료, 헌터가 아무리 좋은 자료를 올려드려도, 어, 그, 어, 신뢰도가 떨어지면 신뢰가 신뢰할 수 없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제외라고 하면 그냥 덜렁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 이렇게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헌터 자료에 대한 어, 신뢰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약수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여기 이제 전멸 지난 주에 전멸했기 때문에 전멸 후의 흐름입니다. 어, 0개 또는 1개 또는 2개 정도를 헌터는 이상하고 있습니다. 어, 약수 첫 번째입니다. 어, 이번 2차에는 5연속은 없어요. 전부 4연속입니다. 어, 이거는 대상수가 10 인데요. 여기는 퐁당퐁당 어, 4연속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퐁당퐁당 4연속 올라갔죠. 어, 이 퐁당퐁당 자료가 어. 이제 3주차 전멸하고 있죠. 어, 4주 내지 5주까지는 어, 이렇게 무난하게 일반적으로 어, 전멸을 합니다. 물론 가끔 어, 2주 만에도 이렇게 출하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2주 내지 3주 만에 이렇게 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어, 그건 흔한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4, 5주는 무난하게 전멸되면서 갑니다. 이제 5주차서부터 9주차 사이를 가장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제 그 사이에 주로 이제 많이 출하고 있으니까요. 어, 이번 2차에 어, 10은 이 퐁당퐁당 자료라서 어, 일단 어, 제외에 가까운 수로 분류를 하는데요. 어, 다른 자료도 한번 봐볼까요? 음, 10번, 어, 10번이 이거 외에도 어, 약한 흠결이 두 개가 더 있네요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어, 헌터는 일단 어, 그 약한 흠결이 두 개가 있어서가 아니고 풍당풍당 어, 자료라서 이풍당풍당 자료를 헌터가 지금까지 지켜본 흐름을 지켜본 어, 경험에 의해서 일단 제인수에 가까운 약수로 분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인수라고 단정은 아직은 못 내려요 어, 주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 일단 제의수에 가까운 약수로 분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대상수가 여기는 20입니다. 여기는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죠? 어, 수,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습니다. 어, 다른 자료도 봐볼까요? 음, 어, 20은 이거 외에도 작은 음결이 4개가 더 있네요. 4개가 더 있어요. 어, 그래서, 어, 일단 요 20도, 어, 제2수에 가까운 약수로 분리하겠습니다. 어, 제2수에 가까운 약수로 분리하겠습니다. 아 어, 이거 말고도, 어, 약한 음결이 4개가 더 있어요. 자, 다음은, 어, 이런,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 우측 사선으로 4연속 올라갔어요. 어, 29입니다. 우측 사선으로 4연속 올라갔죠. 어, 또 여기 수직으로 지금 3연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 겹쳤네요. 그렇죠? 어, 29를 다른 자료를 한번 더 봐볼까요? 음, 29는 어, 이거 말고도 어, 역시 4개가 더 있네요. 4개가 작은 음결이 4개가 더 있습니다. 어, 29는 어, 이거 말고도 작은 음결이 4개가 있어서, 어, 또, 어, 작은 음결이 4개가 있는데다가, 어, 또, 그, 또 다른 자료에서, 어, 과출그룹에, 어, 이게 29가 끼어있습니다. 어, 끼어 속해있어요. 어, 그래서 이거는, 어, 자, 이거 말고도 작은 음결이 4개가 더 있고, 또 과출그룹에까지 끼어있어서, 어, 29는, 어, 제수에 가까운 약수로 분류하겠습니다 어, 29가 2월 대상이기도 하죠. 어, 그런데, 이건, 어, 약한, 어, 이, 이 뭐냐면, 약, 약, 어, 약한 자료가, 어, 그 여러 개가 겹쳐있네요. 어, 과출그룹에까지 겹쳐있습니다. 29도 어, 제이수에 가까운 약수로 분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대상수가 39인데요. 역시, 우측 사선으로 4연속 올라갔습니다. 우측 사선으로 4연속 올라갔는데요. 이것도 다른 자료를 좀 봐볼까요? 여기는 역시 약한 흠결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있네요. 다섯 개나 있어요. 39도 역시 제이수에 가까운 약수로 분류하겠습니다. 어 약간 불안하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어, 칠락이 현재 8연멸 중이라서 얘가 칠락에 들어가 있죠. 어, 그래서 어그 약간 불안하기는 해도 어, 여기 약한 흠결들이 다섯 개나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어, 제인수에 가까운 약수로 분류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 우측으로 계단타기를 하면서 4연속올라갔죠 2, 7, 19, 19, 43. 이번 대상수가 이제 43 인데요. 어, 43을 다른 자료를 봐볼까요? 어, 이 43은 어, 약한 흠결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어, 그래서 이거는 일단 약수로 분류만 하겠습니다. 이건 제이수에 가까운 약수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 작은 음결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이거 말고요. 어 참고하시고요. 이거는 어 일단 약수로만 분류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어 대상수는 8인데요. 이건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죠? 어,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습니다. 아, 팔도 다른 자리로 보면은요. 어, 팔도 역시 아, 작은 음결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밖에 없어서 이 팔도 일단 약수로만 분류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어, 제이수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아, 일단 약수로 분류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여기는 대상수가 34인데요. 어, 우측 사선으로, 어, 4연속 올라갔습니다. 어, 요거는, 어, 다른 자리를 또 보면은요, 어, 34, 34. 어, 34도, 어, 역시 약, 어, 작은 음결이 2개밖에 없습니다. 이것도요 그래서 요것도 일단 약수로만 분류하겠습니다. 약수로만요. 자, 다음은, 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어, 여기는 어, 우측 사선으로 4연속 올라가는데요. 대상수는 27입니다. 이제 이번에 제 자출하면 이것도 5연, 5연속이 되는 거죠. 어 27도 다른 자료를 보겠습니다. 27, 27, 어, 27. 어, 27은 어, 약한 음결이 이거 말고도 4개가 더 있습니다. 4개가 더 있어서 어 27은 어, 제이수에 가까운 약수로 분류하겠습니다. 어, 제이수에 가까운 약수로 분류하겠어요. 음, 27은, 어, 네, 제이수에 가까운 약수로 분류하겠습니다. 어, 27은 또 2구 또는 3구로 나오기가 어렵다는 자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 그래서 27이 나오면, 어, 뭐 1구로 나올 리는 없, 1구로 나오기는 어려울 테고요. 어, 나온다면 4구, 5구, 어, 69, 이럴, 이럴 텐데요. 아니면 보너스 볼이요. 2939는 나오기 어렵다라는 또 자료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 말고도 약한, 흡, 약한 음결이 4개나 돼서 일단 제수에 가까운 약수로 분류해 놓겠습니다. 어, 제수에 가까운 약수라도 아직은 어, 제수라고 단정 내릴 수는 없어요. 지금 오늘이 월요일, 어, 주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 이렇게 우측으로 계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갔죠? 어, 대상수는, 어, 36입니다. 어, 36이 우측으로 계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가는데요 어, 이거는, 어, 작은 음결이 두개가더 있습니다. 작은 음결이 두개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약수로만 분류하겠습니다. 약수로만 분류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 규칙수는 어, 총 어, 이번이 차 규칙수는 9개입니다. 어, 지난 이 차에는 14개였던가요? 어, 그랬죠? 전멸을 했죠? 어, 이 규칙수가 이 약수가 많다고 해서 많이 나오고 적다고 해서 적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8개였는데도 1.5개가 나왔죠? 최근에 어, 2주 전이었나요? 3주 전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9개밖에 안 된다고 해서 어, 이게, 그 뭐냐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 개수가, 개수에 관계없이, 어, 여 개일 때도 4개 나올 흐름이 되면 4 개가 나오고, 막, 이렇, 이렇기 때문에,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또, 어, 나오는 개수가 한정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약수들은요. 그래서 개수에는, 어, 그 무한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거 말고도 이번 차에 어, 약수로 보고 있는 수가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약수 두개를 추가할 텐데요. 어, 하나는 어, 25입니다. 헌터는 25를 약수로 보고 있어요. 어, 그 약수로 보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뭐 더, 다들 그렇게 어, 헌터처럼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어, 그래도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어,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알려드리는 거예요음그 어. 콜드수 맨 끝자리 수. 어, 물론 이제 그, 보너스 볼을 출로 안 보시는 분들은, 어, 저하고 다를 수 있어요. 이 자료 분석, 아, 자료 정리가요. 아, 근데 이 헌터는 콜드수도, 아, 저, 보너스 볼도 출로 보기 때문에 실당번과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터 자료상으로 그렇습니다. 헌터 자료상으로 콜드수 맨 끝자리에 있는 어, 수가 25였었죠. 어, 그게 지난 해차에 출했습니다. 그렇죠. 25가 출했어요. 어, 그러면 25가 콜드수 맨 끝자리에서 어, 출했다는 을 얘기는 25가 어, 상당히 오랜 어, 기간 동안 안 나오고 있었던 수죠. 그렇죠. 그 수가 지난 해차에 이제 출을 한 겁니다. 그렇죠. 어, 그러면 출을 하자마자 그동안 안 나왔던 수가 막연거포서막 이렇게 추를할 가능성은 아주 지극히 희박합니다. 희박해요. 지금까지 헌터가 로또를 살펴본 경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5는 이번 2차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작은 음결들이 25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나 됩니다. 25가요. 작은 음결들 6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5는 이번 2차에 제이수에 가까운 약수로 분류를 합니다. 이건 물론 규칙수는 아니죠. 규칙수는 아닌데도 25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헌터는 약 제이수에 가까운 약수로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는 13입니다. 어, 13은 현재 그 콜드수 맨 끝자리에 가 있습니다. 이제 25가 출을 해서 이제 13이 맨 끝자리 수가 됐어요. 어, 그런데 맨 끝자리에 있는 수가 연거포 2주차 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45회, 1045회에는 21이 출을 했고요. 어, 1046회에는 25가 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13이 요번에 또 출을 하면 콜드스 맨 끝자리에서 3연속출을 어, 하는 경우가 되죠? 어, 그런 경우는 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어, 그래서 3연속출은 거의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 무조건 없다. 이렇게 단정은 내릴 수 없죠. 왜냐하면 어, 로또니까 그렇습니다. 로또는 어, 항상 새로운 기록을 써가기 때문에 어, 그 그러한 이유로 무조건 제의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 아, 이거는 13은, 아, 이 헌터는, 아, 일단 약수로 분류가, 분류를 했습니다. 아, 분류를 해놓고, 어, 다른 자료를 또 보니까, 다른 자료는, 아, 작은 음결이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작은 음결이. 아, 작은 음결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개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 그, 어, 이 흠결 자체로 볼 때는, 어, 13이 출할 가능성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 콜드수 맨 끝자리에서, 어, 20, 아, 45회에는 21이 출을 했고요. 46회에는 어, 25가 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13이 또 출을 하면, 이제 3연속 출을 하는 건데, 어, 그 경우는, 그런 경우는, 어, 이렇게, 아, 아주 지극히 드문 일이죠. 지극히 드문 일이에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어, 그래서, 13은 일단 헌터는 제이수에 가까운 약수로 분류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헌터를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헌터는 제이수에 가까운 약수로 분류를 했습니다. 음,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제 약수가 오늘 보여드린 약수들이 총 11개입니다. 규칙수 9개에다가 추가로 알려드린 2개. 25하고 13이죠. 두개 합쳐서 총 11개가 되는데요. 어, 안정적인 필터는 0에서 3 또는 0에서 4. 아, 공격적인 필터를 하신다면 0에서 2, 1에서 3인데 어, 0에서 4는 아까 그 복귀자료 보여드렸죠. 어, 어, 전멸한 후에 4개가 출한 경우는 딱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거 복귀자료 보시면 한 5년치 이상은 될 겁니다. 어, 그동안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0에서 3이면 어, 안정적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 공격적으로 필터하신다면 0에서 2 또는 어, 1에서 2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어, 그런데 헌터가 지금 같이 살펴봤지만 어, 이번 에이번 2차에도 어, 이 규칙수들이 좀 상당히 약해 보입니다. 자, 전반적으로요. 뭐냐면 규칙수의 최소, 그러니까 약, 어그어 그, 어, 작은 흠결들이 적어도 두개 이상은 다 가졌잖아요,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이번 이 차에도 이 약수가 어, 기운이 많이 빠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어, 전멸도 이번 이 차도 어, 전멸도 어, 감안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0에서 2 또는 0에서 1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0에서 1이요. 음. 자 여기까지로. 오늘 약수를 보여드렸고요 어, 이번 회차부터, 어, 그 1월 13일 이전까지는, 어, 제가 그, 어, 필출 삼수클럽에 자료를 올릴 수가 없어서, 어, 그래서 거기가, 어, 글쓰기가 정지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 그, 그때까지는 당분간은, 어, 필출 삼수클럽에 올려야 될 자료 중에서, 어, 그 자유분석실과 일반 분석실에 올렸던 자료들은 어, 유튜브로 어, 올려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두번 내지 세번 어, 유튜브 영상을 어, 올려드리는 경우도 있을, 있을 겁니다. 아, 참고하셔서 어, 이번이 모두 대박 이루시길 바랍니다.